오늘은 어, 화장실 물때 제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수전도 좀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세면대에 받아서 한꺼번에 청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면대에 준비를 했고요 미지근한 물에 구연산 종이컵 한컵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희석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준비물은 수세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 뿌리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해석하신 물을 이렇게 분무기에 담아서 유리에 뿌려 주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저희 화장실인데요 지금 물때가 굉장히 많이 끼었죠? 가까이 보시면 정말 정말 심한데요 네 이렇게 많은 물때 다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요 저처럼 물때가 심하신 분들은 조금 흠뻑 많이 많이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닦아내지 마시고요 조금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방치해 두었다가 수세미로 닦아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과 뒤 모두 뿌렸고요 수세미로 살짝 물질러 주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물때가 좀 많이 끼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괜찮다 조금만 더럽다 하시면 은 그냥 물로 뿌려주셔도 돼요 이제 한번 물로 헹궈내볼게요 구연산을 흠뻑, 구연산수를 흠뻑 뿌린 이유리 쪽은 정말 조금 투명해졌는데요 위에 부분이랑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물로 헹궈내고요 마른 수건이나 걸레로 한번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에요 좀더 완벽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마른 거즈나 걸레에 린스를 묻혀서 닦아내주시면요. 유리에 코팅도 되고 세척 효과도 높아지니까요. 여기 린스에 묻혀서 한번더 닦아 내주도록 할게요. 걸레나 꺼즈에 린스를 묻혀서 이렇게 한번 닦아봤는데요. 정말 깨끗해졌죠? 아까 보았던, 아까 보셨던 어, 물때 낀 유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걸레나 꺼즈에 린스를 묻혀서 한번더 닦아냈고요. 그래서 짜잔! 이제 완성된 저희 집 유리입니다. 구윤산수를 뿌려서 어 한번 청소도 해보시고요. 린스를 묻혀서 정말 반짝반짝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세면대에 받아놨던 구윤산수 있잖아요. 이거는 수전이나 화장실 꼭 반짝반짝 빛내고 싶으신 데에는 뿌려가지고 닦아주시면 일석이조 청소법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청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주보였습니다.